Guatemala. Guatemala. ¿Usted solo? ¿Viene usted solo? Solo. ¿Y vienes de Guaturco? No. ¿De dónde vienes? ¿Dónde vienes? Guadalajara. Guadalajara. Ok. ¿Ves que te van a revisar allá? Sí. Mira. 검사하는 것좀 주세요. 문 열으라고? 어, 더로워더네 오케이? 반응세요 아, 비 오는데. 떨어따라 나가고. 저거를. 이제 여기 한 500km? 500km만 가면 이제 버테말라 거든요. 아주 밑에 안에까지 싹검하고 있습니다. Okay, done. Thank you. 그렇지 않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갑 보자는 지갑 속에 보자는 소리는 안 하네. 요 Hi. Buenos dias. s h o b l a s español? No. Uh -huh. ¿Speak no. Spanish? ¿English? English. English. Where yeah. are you from? I'm Korean. Korean. From you the go? Washington State. Washington State. Guatemala. Go? Guatemala. You work here? No, I'm YouTuber. Ah, oh, okay. YouTuber? Mm -hmm. ah. Mm -hmm. This is my channel. This is my channel name. Okay. Thank you. c h r i s t a s You t o bore a n k i n of i n a c a e 오마 oh my 오마이갓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오이 o o p